이천에서 억대 연봉으로 불과 3년 만에 네, 성장을 할수 있는 마케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판매하시려면 가장 필요한 게 아무래도 광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광고를 정말 잘하시는 마케터님을 모시고 마케터가 하는 일 그리고 마케터가 제일 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마케터가 되는 방법까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마케팅을 잘하는 노하우까지 한번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케팅모먼트 동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재원님 같이 나와주셨는데 재원님 간단하게 하시는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잠깐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우선 퍼포먼스 마케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어, 뭐 페이스북, 네이버, 뭐 카카오모먼트, 구글 이런 DA 매체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디스플레이 광고, 배너 광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광고 좀 비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광고비가 좀 어떨까요? 어, 보통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저는 들어봤는데 음.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뭐, 다 요새는 뭐, 하루에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도 이렇게 적은 소액 광고주분들도 많이 운영하면서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작은 돈으로 광고를 해도 돈이 벌리나요? 어, 처음엔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작은 돈으로 해서 돈을 번다는 라 목적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잘 먹히는지 시장을 분석하고 타겟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이 10만원, 20만원으로 테스트를 하시다가 반응 보이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우리 재원님께서는 이 일을 선택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전공이 우선 소비자학과를 나왔는데 음. 소비자학과를 전공하면서 뭐 광고심리나 소비자심리 같은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뭐잘 팔지 뭐 광고는 뭐 어떻게 해야 좀사람들이마음 움직이지 뭐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호기심을 가졌고 어, 이런 일도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시게 된지 어느 정도가 되신 거예요? 저는 연차로 3년차이기는 합니다. 어, 네. 그러면 지금 재원님 같은 경우에는 관련과를 나오셨지만 비전공자 분들도 마케터로 좀 준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전공자 분들도 취업을 할때 마케터로 취업한다? 그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로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라 했을 때뭐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취업할 때좀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사실 첫 번째로 광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었냐에 대해서 조금 담아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저 제가 면접을 보면 은 보통 많은 이제 마케터 지원자들이 어 매체별로 소액으로라도 어떤 테스트를 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결과가 좋았든 나빴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좀 담아서 그걸 어떻게 복귀했고 어떻게 디벨, 디벨롭을 했고 이런 과정들을 잘 담아 오시면 은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마케팅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혼자서 준비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또 교육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광고하는 방법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광고 효율 같은 것들을 좀 담으셔서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하시면 좀더 취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케터가 취업을 했을 때 하루 일과는 또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어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궁금해 할것 같고 광고주 분들도 우리 마케터가 일을 좀내걸잘 봐주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하루는 좀 어떻게 보내시는 편이세요? 어,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어제 어땠는지 최근에 일주일 동안 어땠는지 이런 전환율이나 데이터 같은 걸 먼저 체크를 하고 음. 어, 최근 추위가 좋았다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디벨롭을 해, 해나갈지 팀끼리 같이 회의를 하고 또 나빴다면 왜 나빴는지 요새는 뭐 이런 소구점이 잘안 먹혀서 일지 아니면 내가 타겟을 잘못 하게돼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다 복귀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세우는 게 가장 이제 저희 중요한 업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소재를 기획하면서 어, 요, 요새 동향에 따라서 또 어떤 소재들이 잘 먹히는지 음. 혹은 또 소구점 또 어떤 걸 접목해서 추위를다 살려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광고를 많이 안 해본 사람으로서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뭐 전환율이라든지 어제 했었던 광고가 제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척도 같은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제 가뭐잘 됐다 오늘 안 됐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이 팔렸고 적게 팔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때 보통 뭐 로아스 라는 단어도 있고 뭐 ctr 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이런 단어들이 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원가를 기준으로 이제 각각 제품마다 마진이 남는 구조가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될수 있는데 그런 거를 어, 뭐 광고비 대비 매출액으로 일단 그 로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 목표 로아스를 달성을 했는지 아니면 목표하는 볼륨을, 어, 볼륨을 이루어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또 동일한 가격 대비 유입당 비용을 체크를 해서 10만원을 썼는데 100명을 유입시킨 것보다는 당연히 500명을 유입시켰을 때더 효율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의 컨텐츠를 보고 클릭을 해서 들어온 유입과 그리고 이분들이 누르고 들어와서 직접 진짜 사고 나갔냐 확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진짜 직접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더 리뷰를 하면서 좀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봐줘야 되는 게 마케터의 사명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돈에 대한 부분 우리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케터가 되신다고 하면 대충 연봉은 얼마나 받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재원님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눠보니까 어, 좀 짬에서 좀 나오는 바이브가 좀 있는 느낌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봉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어, 제가 뭐. 수당 이것저것 포함도 하고 인센티브도 포함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억을? 연봉으로 억을 버신다고요? 네. <웃음> 아니 여러분 직장인인데 20대 지금 28이라고 네, 하셨죠? 그렇습니다. 28이신데 연봉을 억대로 받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죠? 어, 사실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었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회사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셨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억대 연봉을 받는 이 동재원님의 이 마케터님의 어, 어떤 업무들을 좀 하셨는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이 정도는 좀 성공률이 좀 있었다 라고 해야 내가 억대 연봉까지 노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공하셨던 기억나는 사례 같은 거 있으실까요? 어, 저는 우선 다이어트, 뭐 조금 운동기구 관련된 사례가 좀 가, 가장 먼저 기억에 나는데 어, 팀원이랑 같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막 성과가 좋고 그러진 않아서 우선 어, 다이어트에 대한 관련된 키워드랑 키워드, 단어란 단어는 정말 다 나열을 해서 어, 하다못해 여자들 55, 66 이런 옷 사이즈부터 뭐 나이살, 군살, 뱃살 이런 고민되는 그런 부위들까지 정말 많은 키워드들을 나열을 해서 같은 소재들 안에 다 대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저희 사실 엄마한테도 물어봤고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이모나 다 많이 물어봐서 어떤 게 공감 요소인지 정말 많이 조사를 했고 그렇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 끝에 저희가 생각해낸 키워드가 하나가 대박이 나서 네 그렇게 그때 당시에 뭔가요?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키워드, 카피? 나이살이랑 네. 네. 그 다음에 어, 허리 32 이상 남자 클릭. 어. 네. 네. 그러면 사실 남자들이 허리 32인 건 굉장히 보편적인 음. 수치인데, 어, 그냥 정말 보기 좋은 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조금이라도 고민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네. 그래서 허리 32 이상 남자 클릭이랑, 어, 나이살. 이 고민인 여자들 주부들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한월 매출 한 8, 9억 정도 네, 했었던 것 같습니다 8, 9억이요? 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네 재원님께서 어찌 보면 은그 마케팅 문구 같은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소재라고 하는 거는 광고 소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광고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돌려서 네. 그 중에서 제일 터지는 컨텐츠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만들어내셔가지고, 매출을 불과 한달 만에 네. 네, 8, 9억 정도 올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부러워요.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한데, 마케터 중에서도 보통 보면은 프리랜서 마케터들도 있고 네. 또 회사에 이렇게 어, 소속이돼가지고 하신 마케터 분들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재원님은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프리랜서 분들은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신다고 듣긴 했는데 어, 마케터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그 흐름을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혼자 이제 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없다고,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회사 안에서 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하는 분위기에서 일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회사가 조금 체질이신 것 같네요. 네. 몇년 차죠? <웃음> 저 이제 3년 차입니다. 여러분, 3년 만에. 아, 초이얼마였어요 저는 세금 떼고 한 160만 원이라던것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웃음> 자, 연봉 2000에서 억대 연봉으로 불과 3년 만에 네, 성장을 할수 있는 마케터 여러분들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재원 님이 바로 옆에서 <웃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재원 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어, 하루를 굉장히 꽉 채워서 좀 보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원과의 또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광고주분들이 떠나지 않으니 재원님의 연봉이 그대로 조금 어느 정도는 가지고 유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광고 대행사가 약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연봉들이 내가 지금 좀 광고주를 좀 많이 데리고 있다 그런 연봉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라서 좀더 특별하게 연봉을 좀 빨리 올릴 수 있었던 부분 인가요 대행사마다 조금 다르기는할것 같은데 뭐 많이 광고주를 가지고 있으면 은 그만큼 더 올려주는 곳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다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광고주들을 얼마나 많이 신경 써주고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해주고 그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냈는지에 따라서 네,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인센티브가 장난 아닌 것 같네요 <웃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이렇게 재원님처럼 억대 연봉의 마케터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예비 마케터님들도 계실 것 같고 재원님이 이렇게 일을 잘하고 센스가 있다라는 걸좀 어느 정도 이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예비 재원님의 광부주님들께 네. 좀 인사를 미리 한번 좀 드리거나 조언이나 네. 코멘트 이런 것들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렇지. <웃음> 후배님들이라고 부르면 될것 같은데 후배님들 마케터가 되고 싶으시면 먼저 어, 각오를 하시고 네 취업에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어, 더 많이 모든 것, 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은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 내가 몸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웃음> 시장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는 걸 파악하다 보니까 좀 역동적인 업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재미도 있는 업무고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느껴, 느낄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다 보니까 꼭 어, 취업에 성공하셔서 어, 성장한 마케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광고팀님들 <웃음> 안녕하세요 어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이나 뭐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또저 같은 경우가 좀 운이 좋게도 어더 열심히 하면서 대표님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렇게 우럭무럭 네 성장한 마케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는 이런 마케터들이 저 같은 마케터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는데 어. 굉장히 열심히 봐주고 있고 친구들 하나하나 다 열정 있고 내 브랜드인 것처럼 네 그렇게 다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네 저희 뭐 광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문의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케팅 모먼트의 20대 곧 있으면 팀장님이 되실 재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나쌤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 혹시 광고에 관심 있으시면 마케팅 모먼트로 꼭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재원님께 연락을 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마케팅 모먼트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하셔가지고 또 좋은 마케팅 그리고 혹시 신입으로 입사하고 싶으시다면 입사지원도 한번 해보시면 재원님과 함께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